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 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나니, 자녀이면 또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에 기대하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이고 그발 앞에 엎드려 잠든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함께합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은요 자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강하신 주님께서 늘 은혜를 더하시고 힘을 공급하시고 능력을 더하시며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늘 기쁘게 감사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루하루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신 오늘 이 하루도 살아갈 때에 아버지 연약하여 지지 않도록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 보호하여 주시고 옵 지켜 주시옵소서 생각과 마음을 늘 지켜 주시고 아버지 입술의 말을 늘 지켜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행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또 우리의 입술의 말로 인하여 상처받는 자들이 없도록 주님 입술도 지켜보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도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할렐루야 찬양하며 좁은 길을 걷기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